제가 쓰는 텀블러거든요. 자주 써서 너무 좋긴 한데, 이게 매번 안에가 얼룩이 지더라고요 텀블러 안에 지금 얼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커피 얼룩도 굉장히 많구요. 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깨끗하게 닦는 방법, 그리고 냄새 탈취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텀블러에 커피 얼룩을 잡는 어, 준비물 두 가지는 바로 구연산 그리고 베이킹 소다입니다 요거 두 가지로 커피 얼룩을 제거해 보도록 할게요. 베이킹 소다를 넣었다면 이렇게 구연산도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그리고 뜨겁게 끓인 물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부어줄 때는 어, 갑자기 끓어오를 수 있으니까요. 되게 조심히 나눠서 부어주세요. 한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꽉 차게 들어주시면다 됐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만 방치해보세요 솔보다는 이렇게 손 들어가는 수세미도 괜찮거든요? 수세미도 한번 닦아볼게요 짜잔 이제 텀블러를 한번 볼게요 애플 음, 두드 음. 블록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고요 예전에 비해서 커피 울분이 없어져서 너무 깔끔하게 섞였어요. 밑바닥 부분을 이렇게... <목소리> 구영산이랑 베이킹 소다 이용해서 깨끗한 텀블러 만들어봐요. 감사합니다. 기지부였습니다 <목소리>